안녕하세요 전자일개미 입니다 2구 작업선을 5구 작업선으로 변경해서 효율적이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중고 나라에서 배송료 포함 3만원에 구매를 했고 새로 구매하는 것보다 한 50%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현장에서 사용하면 새것은 한것으로 바뀌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새 것은 잘 훔쳐가죠. 도난의 위험 99% 표적이 됩니다. 손잡이 휘어진 거 펴주고, 살짝 덜렁덜렁한 그 돌돌이 상태를, 너트를 주해서 텐션을 잡아주고, 한 곳에 콘센트가 많으면 위험할 수 있으나, 차단기 내장형입니다. 계속 꼽아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라인더 작업이나 작업 등을 꼽아서 사용하니까 그렇게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퇴근할 때 차단기 에 붙어 있으니까 내리고 가면 되고 그리고 작업선은 전원을 꼽는 게뭐 제주도에 가 있더라도 전기를 새로 끌어서 타일 작업자 이외에 타공정 공용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커터기 관리는 저는 집에서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어, 최근에 볼트 핸들이 흔들흔들 걸려서 보니까 볼트가 마모가 심하게 됐더라고요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것은 아닌데 커터기가 제 것은 아닌데 제가 세팅해 드렸고 소모품은 철물점 가면 다 있어요 레이저 커버 그 다음에 배터리 커버는 6mm 볼트가 들어가고 그 핸들에 고정되는 그 간격 조절하는 볼트도 6mm입니다. 렌치는 10mm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, 직각 교정을 먼저 하고, 네 신용공구 부천에서 교정하는 방식 그대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. 몇번 해보면 그뭐 이렇게 감이 다 오실 거예요. 자 깔끔하게 세팅을 다 하고, 드라이 픽스도 제거를 하고 본드도 제거하고 어, 레이저 라인 마지막에 교정해서 이렇게 세팅을 완료했네요. 아 솔직히 아 부천까지 가기 너무 힘들어요. 네, <웃음> 네, 어,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